비트코인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렸던 구간 트리플 바텀이 나온 시점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저희의 타겟이었던 1914레벨까지 확실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반등을 하며 새로운 로우를 찾아서 움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움직임을 멈췄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자이 구간에서 멈췄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웃음> 숄더레벨. 즉 이제 이제 저항 지지존이 발견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식으로 거래를 해야 될지 자 보시면 이런식으로 보고 가격을 위까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추세선도 필요가 없겠네요. 일단은 올라가면 저희가 몇번이고 존중을 했던 1900, 3914레벨을 다시 한번 치면서 가격이 여기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다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제 또 반등을 할수 있는 기회도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800 레벨에서 가격이 이제 두 번째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시 한번 전 저점이었던 3,700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가격에서는 일단은 올라간다면 첫번째 타겟 3900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잡고 싶으시면 잡으셔도 됩니다 제가 저번주에 알려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 어 좋았던 트레이드는 이거였구요 이번에 이제 거래를 할때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던 다른 이제 크립토를 거래를 하실 때 만약에 맞은거래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600핍 정도 되는 아주 큰 수익을 챙기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짧게 치고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벌어들이시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욕심부리지 않고 거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가격 브레이크 리테스트 3900레벨 첫 번째 타겟 두 번째 타겟은 어 일단은 존 레벨에 3966까지 되겠지만 일단은 배제하고요. 4100까지 올라가는 상승세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3900레벨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 박스 구간이 지속될 수 있는 움직임은 보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락 추세는 3800레벨 3775레벨이 뚫리고 브레이크 리테스를 한다면 다시 전레벨 전 지지선 전 지지선이 뚫린다면 그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비트코인의 움직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역시 137레벨에서 밑으로 내려와 지지선을 찾았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그 레벨을 찾으면서 움직임을 멈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멈추진 않았지만 일단 현재 움직임이 더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갔을 때 137레벨, 위로는 140레벨까지가 아직까지는 존을 이루고 있으니 이 레벨이 뚫리기 전까지는 확실한 저항선 까지의 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첫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리테스트 일단은 확실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권의 움직임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의 조는 이 레벨이 되겠죠. 이 레벨이 뚫린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저희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던 113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더리움의 간단한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움직임을 따라 127레벨, 마이너스 27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약간 조금 낮은 움직임을 보였죠. 움직임이 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56레벨의 저항선은 확실하게 지켜주며 다시 한번 반등, 저희가 예상했죠. 반등 어디까지 했느냐. 저희가 여기를 예상했지만 여기와 여기의 사이. 이 존을 존중을 하면서 가격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저희의 저항선이었던 57레벨을 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추리할 수 있는 두가지의 시나리오.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저희의 상승 추세의 첫번째 타겟이었던 상승 추세 의 타겟이었던 마이너스 27 구간 ABCD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57레벨을 계속 존중한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려와. 전 저점이었던 53레벨 53.75, 53.5 이 지지선 구간을 치러 올려는 모습을 보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리테스가 일어난다면 다음 레벨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올라가면서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는 라이트코인의 간단한 시나리오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같은 경우 저희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봤으나 자 가장 중요한 것은 339, 339레벨에서 332레벨은 아주 강력한 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게 저희의 가장 큰 시나리오였어요. 자 보시면 계속해서 그 레벨 위에서 지지를 받으며 움직임을 멈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해드렸던 350의 첫 번째 저항선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하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자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350 레벨 350 레벨의 구간 이 레벨이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확실하게 끝나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370 레벨까지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이고요. 반대로 이제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며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일단은 339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 레벨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 저점이었던 335에서 340 레벨을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332, 332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내려가게 된다면 이 레벨도 있겠죠. 322. 312, 이렇게 10단위로 계속해서 끊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레벨마다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렇게 거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상승세로 다시 올라간다면 350레벨, 밑으로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335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게 아주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EOS 착착 맞아 떨어지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3.55레벨의 지지선 확실하게 두번 쳐주면서 현재 보시면 가격이 다시 한번 3.94, 4레벨을 향해서 움직이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추세선 확실하게 그어주세요. 이번거에는 추세선 그어주시고 채널로 만들어 버립시다. 자 채널로 만들어 버리시고 채널로 만들어버리시고 보았을 때 확실하게 3.66레벨이 지지선이 되겠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볼수 있겠죠. 일단은 아직까지는 3.94, 3.95, 이레벨은 확실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지 위로 올라갈지가 결정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윅을 만들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 저점이었던 3.42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오스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추세가 하락채널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거 명심해주시고요 아직까지는 일단 3.66레벨의 지지선이 확고하게 가격을 막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3.94 높게 올라간다면 4.2 더 올라간다면 4.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레벨 구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뉴트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대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이런 식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하락 추세가 깨지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3.94에서 했을 때 그 다음 움직임 하락으로 내려간다면 일단은 여기서 하락세를 보이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서 3.4까지 3.4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오세의 움직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